필봉문화촌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필봉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그 인문화 콘서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삶, 문화, 예술, 이런 어떤 문화공동체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 매주 여러 장르에 또 월곡게 한길을 오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 그분들이 예술과 어, 또 삶과 어,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에, 들어보고 어, 또 나누어 보는 어,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실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어, 좀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오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특별하게 꼭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만 열분을꼭 모셨습니다. 주별로. 근데 오늘은 열분이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날씨가 참 막걸리도 한잔 생각나고 또 부침개 생각도 나고 저는 또 정신 때 어찌 짬뽕이 생각이 다던가 그래서 맛있는 짬뽕집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좀 가까이 있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모신 김영택 선생님이 또 제가 사는 가까운 거리에 계시고 또 저는 대단히 좀 편하게 이렇게 언제나 마음에 담아놨던 게또 우리 아 제가 외삼촌하고 또 함께 친구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촌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다녔던 모교에 선생님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때에 따른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김영택 선생님을 모시고 삶, 문화 그리고 예술 공동체라는 주제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저게 말씀하실 김영택 선생님에 대한 양력 소개만 짧게. 에, 에, 좀 드리고 어,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임실군 덕진면 음, 진매마을이라고 조금 전에 그거 한번 들렸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진매마을에서 어,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재직하시면서 어, 그 교육에 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직 기간 동안에 섬진강이라는 시로 데뷔를 했고요. 저희 집을 들어갔다 오셨어요? 네. 네. 집이 이쁘죠? 네. 아, 그 한옥이 57년 됐습니다. 57년 됐는데 작년에 다 해체해서 해체를 했어요. 자 위에 귀하부터 다 이렇게 내리고 뜯어서 석갈에 다 뜯고 뭐 기둥 다 뜯고 막 해가지고 차로 실어가더라고요 공장으로 실어가지고 썩은 기둥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기둥 다 썩은 거 잊고 석갈에 썩은 거 버리고 어또 중방도 썩은 게 많고 그래서 어 그걸 다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또 차로 실어와서 이렇게 옛날 집 제가 14살 때그 집을 지었는데 14살 때 집을 지을 때처럼 똑같이 똑같이 그 먹줄 아시죠 먹줄 한옥을 지을 때그 집에서 목수님이 이제 그 먹줄을 튕기잖아요 그 우리가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밑까지 퉁 튕기면 먹줄이 쫙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 먹줄 그대로 그래서 주춧돌도 그 먹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먹줄 그대로 해가지고 어, 집을 지었습니다. 다시 복원을 했죠. 어,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불을 떼서 그 집을 말리고 있어서 방이 텅텅 비었죠. 원래 빈줄 알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차측방이 제에 서재방이 네, 서재 서재방이 지금 책이 그 오른쪽에 보면 빨간 벽돌 그 바로 붙어있잖아요. 그 집에다가 책을 지금 본래 그제 서재인데 거다가 옛날 책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방이 다 마르고 냄새가 가시면 다시 가져다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놓을 겁니다. 네. 그 앞에 강물이 많이 불었죠. 어제는 네. 더 불었었는데 옛날에는 비가 산에 나무나 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황통물이 막 붉은 황통물이 금방 나갔다가 그냥 쑥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산에 풀과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또뭐 논과 밭에 곡식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비가 천천히 와서 물이 천천히 불었다가 천천히 빠집니다. 자그 예.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아, 예쁜 마을이죠. 사람들이 와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앞산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도 여기서 태어났으면 시를 쓰겠다라는 <웃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갑니다. <웃음> 그만큼 그집 앞에 있는 그 밭들 지금 뭐그 토란도 있고 콩도 심어져 있고 옥수수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뭐, 그뭐 고추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밭이 있죠? 그런 밭 하며 그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하며 강물 그 다음에 앞산에 이렇게 그 숲들 또새 소리들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아 시가 저절로 써지겠다라는 생각이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가는데 사실 제가 그 듣기에는 굉장히 좀 거시기입니다. 아무나면 거기 앉았으면 앉아 아무나 앉아있으면 시가 되나요? <웃음>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났으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 여러분들한테 일단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 또 저에 대해서 뭐 TV를 보셨다거나 또뭐 작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고 계실 텐데 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어, 질문해보세요 뭐든이 뭐든이 몇살 때부터? 네. 그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한 스물, 어, 서른, 어, 스물, 스물, 일곱, 여덟. 아, 네, 그때. 아, 뭐 네, 그 네, 그분이 제가 그 시골에 거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랐잖아요. 그, 그 마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마을에 책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과서에 책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치. 그 책, 그 마을에 책을 누가 본 사람 있었겠어요? 지금이니까 뭐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주 가는데 만 30분 걸리면 옛날에는 전주 가려면 완행버스, 완행버스 타잖아요? 완행버스 아세요? 예. 완행버스는 손들만 아무 데나 쉬어주는 거예요. 마을 앞에 아니더라도 막쉬어줘요 그러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전주까지 걸리고. 그 전. 안행버스가 그만 들어왔죠? 안 들어왔죠. <웃음> 그, 여러분, 들어가신 데 있죠? 광주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들어가는 길 있죠? 네. 그 가게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차가 다녔죠? 그 길로. 네. 그래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려면, 지금은 막 이렇게 길이 나서 1.5km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구불구불구불구불그불 하잖아요? 논두는 길에서. 그래서 그 집까지 가려면 한 30분 걸어, 걸어가야 됐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마을에는 뭐, 그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토끼하고 발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산골이었죠. 그래서 책이 없어서, 교과서에 책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스물 두, 스물 두살때 선생이 됐어요. 선생이 되었는데, 어, 학교에 갔더니, 근무를 한지한두달 만에 학교로 책장 씨가 왔어요. 책을 팔로. 옛날에는, 그, 월부 책장사가 책을 가지고, 또뭐 카달로그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교로 왔어요. 직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월부 지금은 할부라고 그러죠. 지금은 뭐 핸드폰에서 다 돈을 주고 받고 또 지들이 공제에 가불죠. 귀신같이 가져가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주면 월급나라 와서 돈을 받아갔죠. 근데 그때 책장사가 도스토프스키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도스토프스키 아세요? 네. 네. 뭐 어른들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18세기의 유명한 소설 러시아 소설가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되게 없습니다. 제아벌를안 읽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어르신들은 다 젊었을 때그도스토프스키 전집 7권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가 7권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3권, 4권밖에 없어. 3권은 누구 가져갔어. 집에 없으니까 누구 가져갔겠죠. 네. 7권짜리를 사서 보려고 산건 아니고 책이 너무 장정이 예뻐서 들고 다니면 폼나겠다. 그래서 책을 처음 사가지고 이제 운목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너무 방이 예뻐요. 책을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두꺼워요. 이렇게 책이 한 권이. 그래서 배고자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책을 이렇게 떠들려봤는데 너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이게 책이 보통 재미가 있는가 이 책이라는 게 이게 어 이게 긴 소설을 처음 대하게 됐는데 이 글자라는 게 이게 살아 있어서 인간들의 모든 삶이 그 종이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너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겨울 방학인데. 나무도 안 오러 가고, 옛날 제가 선생할 때 나무를 흘려 다녔거든요, 산으로. 친구들하고. 옛날 불을 떼서 밥을 했기 때문에. 나무도 안 가고, 집에서 문에다가 신문지를 다 발라놓고, 전기불 켜놓고, 방학 때는 일곱 권을 다 읽었죠. 허 어, 대단했죠. 일곱 권을 다 읽고, 어, 학교를 가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 옛날에 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보였어요. 어, 느티나무가 그렇게 예쁜 줄 처음 봤어요. 옛날에도 물론 봤겠지만 마을 앞의 느티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산 능선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강물 속에 있는 바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교를 또 다녔더니 그 책장사가 또 책을 가지고 왔어요. 헤르만 헤세 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권짜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권을 또 사서 읽었죠.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또 읽고 어, 다읽었더니또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앙드레 지드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섯 권짜리를 또 샀죠. 또다 또 읽고. 어, 또다읽고났더니 이효령 전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효령 아시죠? 이효령 선생 아시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좀 아프신 모양인데 그분 전집이 10권짜리가 있었어요 그 10권을 또다 사서 읽었죠? 그리고 또다 또 읽었더니 이제 박목을 박목을 시인 아시죠? 박목을 시인의 또그산문집 10권을 또 가지고 왔어요 책을 읽다가 보니까 옛날하고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어제하고 달라져 있었던 거죠. 어 세상이 다시 보였어요. 어 세상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생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썼죠. 어 그러면 진짜 책을 계속 읽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스물한 여덟 살이 그 전집들을 다 입고 났는데 여 선생님이 전근을 오셨어요 우리 학교로 지금도 전라북도 금마고 계신데요 그분이 근데 그 교실에를 가봤더니 한국 문학 전집 50권짜리가 있었어요 문문학인 음흥, 가에 나오는데 그 50권 속에는 우리나라 모든 문학 장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시나리오까지 동요, 동시까지 다 들어있었죠. 그걸 또다 50, 50권을 거의 만 1년을 더 읽었겠죠? 뭐안 읽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다 읽, 읽고 났더니 세월이 많이 갔겠죠. 또 생각이 많이 나서 생각을 쓰다가, 어, 이제 그 책들을 다 읽고 났더니 내가 나이가 이제 한 25, 6살 이제 7살 먹었는데, 어느 날 전주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전주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21뭐 8살 무렵에 전주를 처음 갔죠. 가서 헌책방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녔더니 너무 이 책방이 확차 있었어요. 헌책방 거리. 막그 거리가 전체가 헌책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책방에 들어가 책을 물어봤더니 너무 싼 거예요. 이게. 10원 20원인거죠.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면 커다란 뭐 이날 비닐 비닐 다우다 다우다로 만든 그 백이 있었어요. 그 백을 가지고 지게에다가 지고 갖고 와서 지게를 그저 들어가는 데 가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개놓고 백을 들고 전주 가서 백에다가 책을 헌 책을 가득 사가지고 이낑끽대면서잡 여기 잡으로 가가지고 실고 와서 이 잡에서 내려서 지게에다가 턱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방빈 방이지만 지금은 거기다가 딱 부려놓고 <웃음> 책을 짊어지고 그 들길을 걸어서 들어갈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설레였습니다. 이 책을 내가 봐야지 마당에 방에다가 딱 부리는 거죠. 딱 <웃음> 이렇게 놓고 그냥, 그냥 책이 쫙틀린 거죠. 그 책들을 다 방학 때 안에 본 거죠. 그 헌책들을 지금 제가 버리지 않고 너무 내가 그때 우리 집이 돈이 없을 때여서 너무 귀해서 지금도 그막다 사갔어요. 그 책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 책장 뒤에 이렇게 쭉 쌓여있는데 막 벌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벌레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싹 말려서 다시 옛날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책을 읽다 보니 생각이 많이 생각을 쓰다가 보니까 한스물여 일곱 살 때쯤 오늘 제가 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를 쓸 문단에 나가기 전까지는 시인을 보지 못했어요 시인이 없었어 우리 내네 주위에 시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를 쓴다고 썼는데 이게 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시를 쓴다고 써놨는데 내가 써놓고 그 글을 나도 모르겠어 이거 뭐 내가 썼는지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몇년 썼어 그랬더니 내가 쓴 시를 나는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13년이 됐어 책을 읽은지 13년이 됐는데 책을 글을 써서 옆에 있는 선생님을 여선생님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여선생님이 와 이거 정말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디다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어디다 보내볼까 그랬더니 그 잡지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문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단한 잡지죠. 그 잡지에는 어떤 사람도 그를 쉽게 실지를 못합니다. 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출판사 직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고 외주를 주어서 애주, 애, 누가 심사를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나 같은 사람도 시집을 내겠다고 보내면 아 선생님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아이 시는 창비서 너네 되겠다 할 때만 보냅니다. 그럼 그거는 안 돼요. 지금도 뭐 누가 어떤 아무리 유명하고 잘난 시인도 시시를 모아서 보내면 안 됩니다. 하니까 잘안 보내요, 그쪽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한는데 그를 보냈더니 엽서가 왔어요. 그때는 엽서밖에 통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엽서가 왔는데. 선생님 시를 읽어봤는데 시가 좋아서 신작 시집을 묵는데 신인 작품으로 시를 실었으면 좋겠다. 어, 응낙하신다면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엽서가 왔어요. 제가 그 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보냈더니 2주 후에 다시 답사가 답장이 왔어요. 그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내달라. 그래서 그런 사진이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나는 조그마하게 나오고. 명암, 조그만, 이런 사진, 조그만하게 나온 이 풍경이 많은 사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아, 이게 명암 사진을 말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차고 집에서 걸어가서 그차탄데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서 버스를 기다려가지고 순창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며칠 후에 가서 또 사진을 찾아서 보냈죠. 제 사진 중에서 유일하게 넥타이를 차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한두 달쯤 후에 소포가 왔어요. 소포를 처음 받았죠? 그때는 소포라는 게 우리가 시골에서 소포를, 뭔 소포를 받나요? 소포를 받았는데 개봉을 해봤더니 책이 두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거기에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횃불로라는 21명의 유명한 시인들, 제일 앞에는 박두진 선생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두진 선생님이 유명한 그 이름을 대면 다알수 있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그 나한테는 시인들의 시가 앞에 20명이 실려 있고 제일 끝에 제 시가 9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종이가 막 금방 쑥쑥 나오잖아요. 인쇄되어서. 근데 그때는 인쇄라는 게 없었어요. 인쇄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죠. 근데 책이 두 권이 와서 내시 9편이 제일 끝에 섬진강 1부터 이렇게 실려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책을 못 읽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한 이틀 있다가 마음을 진정하고 박두진 선생부터 차근차근 2 1명을 글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대를 못 쓰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죠. <웃음> 제가 제 신을 읽는데, 섬진강 1탁 나왔잖아요. 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실을 잘 썼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글이 되었든, 자기 인생이 되었든, 삶이 되었든, 설거지가 되었든, 화장이 되었든, 뭐를 신든, 강냉이를 갖고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자기 감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 감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양진성 그, 그 선생이 자기가 상세인데 자기가 상세를 하면서 신이 나고 흥이 나서 자기가 친이색깔락기를 색깔아기 자기가 감동을 해야 내가 본 사람이 와, 상세 잘한다. 막 이렇게 하지. 저는 감동이 없이. 이렇게 꽹가를 치고 있으면 우리는 전혀 감동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설거지도 정말 잘 해놓고 히, 착 뒤를 들어봤을 때 깨끗하면 오, 감동하잖아요. 김치도 방 청소도 모든 것들 자기 삶에서 자기 감동이 빠지면 다른 사람은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하고 정직할 때만 통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자기 정치 놓고 감동은 사람 봤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 정치가 해놓고 자기 정치에 자기가 감동은 사람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감동을 안 하거든. 정직하고 진실함, 진정성이 있을 때만 감동이 온다. 그게 있죠. 무슨 일이든. 그래서, 아, 모든 일은 자기 감동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며칠 기다렸더니, 등기 우편이 왔어요. 노란 딱 편지. 옛날 노란 편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봉투가. 그래서 봉투를 개방해 봤더니 돈이 9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우편 소액환 아시죠? 옛날에 우체국에 와서 돈을 만 원을 주면 만 원짜리 소액환을 끊어주고 오천 원을 주면 오천 원짜리 소액환을 끊어줘서 그것을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등기로 붙였어요. 어. 돈이 9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내 월급이 그때 12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돌렸겠어요 돈이 9만원이 들었으니 아이고 실을 쓰면 돈도 버는구나 하는 <웃음> 생각을 했던거죠 돈이 9만원이 생기니까 너도 없이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돈이 9만원이 생기니까 너무 쓸데가 많은거죠 어머니도 좀 드려야지 아버지도좀 드려야지 뭐 내가 책 밀린 책도 좀사 봐야지 동생들도 좀뭐 줘야지 그러다보니까 돈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돈이 생기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 그런 깨달았죠. 아, 돈이 많으면 머리가 좀 아프겠구나. 라는 <웃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질문 됐습니까? 네. 대답이 길었죠? 네. 또또 저도. 네. 그 진매 마을 평생을 내우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진매 마을도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요? 한 번도 한 번도 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제가 보여 드리면 이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죠? 어 마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셔도 됩니다. 앞에 한두 줄만 꺼세요. 다꺼지 마시고. 오 너무 괜찮아요? 아 나, 나는 별볼일 없으니까 안 봐도 되죠. 목소리만 들으면 되겠죠. 제가 이제 마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들이 지금 우리 상황.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거리두기라는 이 예, 말들이 우리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또 앞이 안 보이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어려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번도 상상은 안 해봤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환경론자들이 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이 코로나 시국이 우리들에게 주는 커다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가 둔화됐습니다 이제 세계를 마음대로 옛날처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세계화가 축소가 되어버 둔화가 되어버린 거죠 축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화 축소가 우리들을 지금 삶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 경제가 축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세계화의 둔화 세계돈화로 인한 경제의 축소. 이제 옛날처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옛날 할수 있는 일들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경제, 우리 경제가 몇 퍼센트가 마이너스냐면 3.3% 마이너스입니다.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식당도 갈 수가 없고 호텔은 망했고 많은 가게들이 돈 많은 일자리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가 둔화됐습니다. 또한에는 국가가 통제, 국가의 통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세 가지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처한 상황입니다. 어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이 생긴 지는 5 0 0년쯤 됐습니다. 이 근방에는 모든 말들은 대개 다 500년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을 와서 산 마을에 피난 살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애가 모르겠다. 이거 살아볼 지라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40가구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2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 23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 할머니들만 살고 계신죠. 거리 두기 지금 거리 두기가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우리 마을은 거리 두기가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마을에 23명이 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 <웃음> 할머니들이 이따끔 보여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이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는 마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인류가 지금 저한게 거리두기 왜 거리를 둬야 되냐 인간들이 너무 한 군데 많이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좋은 거죠, 전파하기가 좋아서. 근데 우리 마을은 거리 두기가 필요 가 없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할머니가 없어요. 나도 마스크를 안 쓰고 버려지다가지고 어디 갈때막안 챙기면 막, 안막또 빌려야 되고 사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마을에는 거리 두기가 필요 없다 그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을 버리고 돈을 쫓아서 경제를 쫓아서. 도시로 도시로 가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되고 집중되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동네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다가 마을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팠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야, 마을을 만들자 그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야 이따 다 마을을 만드는데 마을을 만들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무엇을 봤냐 그 말이죠. 무엇을 봤겠어요? 물이 있어야 물 물이 있어야 되겠죠? 네, 물좀 먹게요. 저, 아, 네. <웃음> 보세요. 물이 중요해요. 이거 커피야? 아, 불이 차. 네. 아, 어, 알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잘못 마셔서 제가 스물아홉 살에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전주 가서 예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냥 예. 스물아홉 살에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이게 이게 너무 쓰고 근데 먹었는데 이 토요일 날 가서 먹었는데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게 옛날 뭐 책을 읽어서 재밌어서 잠이 안 오는 거다 하고 전혀 다른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에 이게 무슨 일이냐 잠이 안 와서 뱅숭뱅숭 하고 나중에 알았더니 커피를 마셨단 말이죠. 지금 커피를 제가 잘못 들어요. 라떼 예, 라떼를 마십니다. 아이스 라떼 요즘 아이스 라떼 그다음에 안 사람이 꼭그 다음에 우리 안사람이 꼭단걸못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단걸 먹으면 좀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안사람하고 같이 어디를 안 가면 바로 바닐라 라떼를 먹습니다. 음. 음. <웃음> 바닐라 라떼가 <웃음> 달콤해요. <웃음> 아, 어쨌든 사람들이 저 마을을 만들자면서뭘 먼저 생각했겠어요? 세상에. 물. 이제 곡식 지어뭘 땅이 있어야 죠 곡식, 그렇죠. 농사지를 네. 땅이 필요 했겠죠또 네, 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네, 바람. 햇빛과 바람이 중요하죠. 네. 오, 진짜. 보통 천재가 아니시네요 <웃음> 또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봤어 하여튼 사람들이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과 일제를 기억해 보세요 산, 산, 산, 산을 산 봤습니다 <웃음> 모든 초등학교 교과의 첫 구절은 <웃음> 산이 있습니다 광주는 다 무등산. 무등산 정기바다 멋이 어쩌고 어쩌고 그러죠 <웃음> 우리는 저는 덕치 살아요. 덕치, 덕시, 그 덕치잖아요? 덕치 덕시 초등학교 뒤에 해문산이 있어요. 그래서 해문산 전기 받고, 뭐 섬진강 맑은 물에, 뭐쩌고, 그런. 어, 우리 양 선생은. 백년산. 백년산도 여기 다 있거든요. 보세요. 산이 중요했습니다. 뒷산이 중요했어요. 네, 마을에 뒷산이 중요했어요. 왜 뒷산이 중요했을까?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마을들은 다 뒤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도 다 뒤에 산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배산이라고 그러죠 평소에서 배산, 배산 임수 왜 배산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은 불안해 아무리 부부가 절대적으로 믿고 산다 하더라도 언제 이 서로 정리를 할 때가 올지를 몰라요. 불안해. 마을에 사는 것도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불안해,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불안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어서 사는 삶이, 사는 게 인생이야.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이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걸다 겪고 살아요. 나는 아니한 사람 없어. 그 누구도 삶의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좌절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안한데 딱 기대면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게 필요했어요. 그게 뒷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인문, 입문,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문이란 기대는 겁니다. 기대고 사는 거였습니다 기대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는 거죠 하찮은 벌레도 기대고 사는 거죠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산다 그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뒤에 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산이 마을을 감싸고 왼쪽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햇빛도 모이고 바람에 가다가 머물고 그래서 물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저 마을에서 융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산을 중요하게 선정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자고 하면서 뒤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마을 뒤에는 다 나무가 있습니다. 필봉방도 마을 뒤에 나무가 있죠. 모든 마을에 뒤에 산이 있어, 나무가 있어요. 우리 마을 뒤에 있는 나무입니다. 네, 장산 우리 동네에 500년 됐습니다. 마을 뒤에 있는 나무는 대개 그 마을의 나이와 같습니다. 갈 땀은 뒤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를 지키는 나무를 다 늑지나무나 백나무라만 하지 않고 수명이 오래 간 나무를 대개 마을 뒤를 지켜주는 나무로 생각했습니다. 마을 뒤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저큰 나무는 느티나무는 잎이 너무 아름답어요. 봄부터 겨울까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풍성하고 풍요로. 마을의 집들은 가난하고 누추한데 저 나무는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마을이 경치를 풍성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마을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을 앞에도 이렇게 나무가 한군 있어요. 예쁘죠? 아까 여러분 봤죠? 네. 마을 앞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이건 느티나무입니다. 큰 나무가 있어서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마을 뒤와 마을 앞을 지켜줬죠. 이 나무에 잎이 비면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할수 없는 분들이 이 느티나무 다 보여드렸어요. 보여드어서이 강물에 노는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500년 동안 저 마을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도 빠져 죽지 않았어요 왜 노인들이 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을이 안보이는 나무가 안보이는 곳에서는 물우이나이천담리 쪽으로 가는 데는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대단하죠 그래서 마을 앞을 지키주는 나무였습니다 에, 어, 이게 뜨거워 물이 아니 미지근 물 먹인다 그 말이죠 저런 사람들이 어, 그래서 저너티나무가 보이는 건 사람 아무도 안 좋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평생을. 시골에 사는데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야. 너무 심심해. 말에 앉아있으면 앞산을 보고 있으면 더 심심해. 그냥 거의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 보였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자세히 보였던 거죠. 선생히 보이니까 생각이 많이 나서 생각을 썼더니 그게 그리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한 번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나무는 저 앞산은 언제 보아도 새로워. 볼때마다 달라 저 나무가. 귀신이 붙었는지, 뭐시 붙었는지, 하여튼 볼 때마다 달라요. 봄, 여름, 가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 저녁, 밤나서 말할 것도 없고 볼 때마다 달라죠. 너무 신비로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 나무 밑에 저 나무 뒤에 있는 나무 앞에 나무 강을 바라면서 사는데 한번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여기서 태어나서 집에서 이제 또 얘기를 또 진정시켜보자면 이게 제가 이게 뭔무 볼까요? 아까 그, 나무. 아까 그 나무는 없어 세상에 아까 그 나무라는 나무는 없어요 어디가 아까 그 나무라는 나무아그럼이 나무는 아까 그 나무라고 내가 이름을 짓게요자 <웃음> 이까 아까 그 나무는 제가 심었습니다 제가 심어서 갖고 꿨죠 자, 왼쪽에 있는 건 아까 보여준 한 300년, 200년쯤 된느티나무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제가 심어서 가꾼 나무입니다 김영택 시인의 집이라고 써 있죠 오, 제가 오늘 학교 갔다 왔더니 이게 쓰놨어, 이걸 붙여놨어. 처음에는 뭐라고 붙여놨냐면 김용택 신생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들이 신생가를 보고 김용택이 그 새끼 죽었는가 보다. 너 노트를 올때 앉아있으면 막 하면서 어, 김용택이 그 새끼 죽었는가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택 신의 집이라고 바꿔 놨습니다. 네. 저, 저 표지판은. 국가에서 세워줍니다. 필봉농학전수관이라고 써져 있죠. 그, 그 색깔도 저색입니다. 네. 파란색이 아니고 저색이에요. 저색은 국토건설부에서 인가가 나야 세워주는 국가가 인정한 표지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가가 인정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웃음> 이순신 장군 생가나, 세종대왕 생가나, 그 격이 같다, 그 말이죠. 어. 그렇죠? 어. 대단하죠? 네. 네. 보통, 저건 보통이 아니야. 고백이야, 제가. <웃음> <웃음> 웃자고 한 소리죠 뭐 진짜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사는 건 사는 건 형편없이 살아 내가 얼마나 파박 얼마나 형편없이 생겼어 아 형편없이 사는 거죠 자 어쨌든 어그이러분 마을 집 옛날 집이 지금 지금 요 집이 있죠 예 네. 이건 어 국가에서 지어줬습니다 아, 개인한테 절대 국가는 이 원도 안 써요 개인한테는 이 땅과 집을 제가 군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다 군에다 줬어. 그 서류를 다 군에다 넘어간 다음에 집을 지준 거죠. 김용태 선생님이 어디 안 가고 오래 살고 또 싫었어서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네. 네? 강주 네. 성정동 네. 여호와 선생님이 네. 생각이 있는데 네. 그걸 후선 기증을 안 했으니까 못하고 있어 그렇죠 기증을 안 하면 절대 안 나라가 집을 줘주면왜 나는 안줘주냐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나는 뭐 시골서 농사 짓고 아, 아, 30년을 아, 살았는데 아, 왜 나는 집안줘줘 그러면 끔찍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땅들이 다내 땅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집도 이제 군에다가 줬더니 아 그러면 어, 너는 집을 줄면 나는 뭐 아무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 내가 죽으면 니들이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야죠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짝 집이 제가 사는 집이에요 짜짝 왼쪽에 벽돌집이 집을 잘쳤어요 그 집을 지을 때그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 집이니까 내가 좀집 짓는데 간여를 하면 안되겠냐 제가 가녀를 해서 집을 살기 편하게 졌습니다.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서재입니다. 책이 많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책을 선생님 다 봤어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책을 다 보겠어요? 그리고 책을 다볼 필요도 없어 사실은. 네. 지금은 없어진 심검단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심은 느티나무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앞에는 종기리 아재인데 고추밭이고 이건 이 장례 배추밭이죠? 그 동작 하는데 그 나무죠? 어, 그렇죠. 우리 집 바로 앞에 들어가는데 이 종기리 아재인데 고추밭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고추를 심었어요. 왜 심었냐면 작년에 고추금이 좀 비쌌어. 아그래도종기아젠도 고추를 심으면 고추금이 똥금이 되어버려. 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안 심어버려. 이싸서 그러면 고추 나동사 안져니아 종기리 아재인데 고추밭을 보면. 고춧 금을 내가 알 수가 있어. 이건이 장례 배그 배추발색. 루틴한 거 이렇게 있죠. 아까 그남 예쁘죠? 이렇게. 어 눈이 쌓여 있죠. 아 이거는 눈이 많이 와요. 광주도 눈이 많이 오죠. 아, 눈이 많이 와요. 어떻게 눈이 오면 저렇게 눈이 쌓여 있을까요? 바람이 안 그렇죠! 바람이 안 불었을, 불었을 때는. <웃음>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웃음> 제가 책을, 책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웃음> 아, 책을, 이, 그, 내가 준다고 하고 나서 책을 맞췄으면 내가 책을 줬을 텐데. <웃음> 서운하게도. 한발 빨라 버려 가지고 책을 못 받게 됐네요 네. 아 아쉽습니다 이따가 또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이렇게 눈이 옵니다 눈이 쌓입니다 가지에 이런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죠 아까 동네 가보셨죠 네,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오우 진짜 올라가면 무슨 천당이 있을 것 같죠 네. 넘어가면 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 학교를 걸어서 다녔어요. 6년간을 걸어서 다녔. 네, 다녔어요. 덕치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덕치 아, 네. 네. 네. 여기를 졸업했어요. 어? 졸업하고 이후 순창 아시죠? 네. 순창에 뭐가 유명합니까? 하, 우리가 지금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인문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데 먹을 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적어도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하, 먹을 것부터 찾는다 하여튼 어, 순창중학교와 순창농구를 졸업했습니다 순창농구를 졸업하고 집에서 오리를 키워가지고 망해서 서울로 도망을 가가지고 한 달간 뭐거 그, 거의 뭐거렁뱅이처럼 살다가 헐리없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순창에서 들고 있는데 친구들이 중학 선생이 시험 보러 간다 고해가지고 무슨 선생이 시험을 보냐 교대를 가야지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들 사진 찍으러 간데 나도 따라가자고 소원도 는안 간다고 나는 시험 안 본다고 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책만 읽었지 선생 나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따라가자고 따라갔더니 야 너도 찍어 사진을 보어어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그냥 찍어 그랬더니 그냥 장난삼아 찍었는데 한 사람이 친구 하나가 사진을 찾아서 원서를 사가지고 써서 접수해가지고 소험표를 갖고 왔어요. 광주 교대 야그 교대에서 양성소 선생이 시험을 보러 일 있다. 가거라 그래서 오늘 어, 안 간다고 나 차비도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촌 동생이 차비를 꿰줘서 또그 돈을 빌려가지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같이 간 놈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나만 되었어요 이게 이게 뭔 일이냐고 한번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그때 시험이 어려웠냐면 18대 1이었어요 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오고 그냥 임시로 그냥 농협에 있는 사람들도 신창 제고등학교나오겠다어농고였어아 그때 농고였어 지금은 제일고등학교를 했는데 그때는 농고는 똥고야 똥고 농사만 짓는 학교 맨 농사짓는 기술을 안 갈치고 농사를 지었어요. 어찌 논이 많더니. 왜 논이 많았냐면 김정인씨. 지금 무슨 당이죠? 뭐, 더불어주당 말고. 통합당.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할아버지가 김병로씨에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근데 그분들이 순창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김병로 선생의 사촌인지 누군지 하여튼 김병자또림의 그 그분이 일본도 일본에서 땅을 땅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다다줘버렸어 그러니까 논이 100마디가 넘고 밭이 60마디가 70마디가 되고 돼지 키우지뭐 과수원 이찍어가지고 농사는 안농 짓는 기술은 안르치고 농사를 3년간 짓고 나서 <웃음> <웃음>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덕지 초등학교로 온거죠. 요 위에 청원초등학점 교 있다가 덕지 초등학교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한 학교에 5년밖에 못 있어. 5년 있다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그 인사, 뭐, 규정이 있나 보죠? 2년이, 5년 있다가 이갈등 초등학교 와서 1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얼른 1년 만에 덕치초등학교 가요. 고또 5년이 있어. 그럼 또 가라고 짜증나지만 또 가요. 그리고 또 저기 사곡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사곡초등학교에서 1년 있다가 얼른 또 덕치소등학교 가서 5년 있어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섯 번째 온 거죠. 덕추수학교로그 아까 집에서, 집에서 걸어다녔죠한 길을. 네? 근데 이제 내가, 나는 예순살까지만 선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갑이 넘어서까지 나라로부터 잔소리 듣는 게 정말 짜증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5년만 있으면, 또 어, 퇴직을 하는데, 아이 시운아홉인 거죠. 그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예수 잘 채워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해서 아, 짜증나서. 그때 마침 교육장이 내 친구였어. 전화를 했어요. 야 나도 이제 환갑이 다 됐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가고 오라고 해서 올라인 지난 것 같다. 나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십 개안 돼. 그건 이게 인사 원칙이야. 가야 돼. 그래서. 안 가. 네가 마음대로 하면 해봐.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순창살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그 학교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너가 <웃음> <웃음> 있어서 대결해. 되게... 왜냐하면 덕지로 안 올라 고그래 누가. 전주에서 보니까. 그래갖고 6년 반을 있었어요. 덕지 초등학교에서 31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리고 서, 초등학교 6년을 다녔잖아요. 37년을 덕지 초등학교에만 있었어요. 어 저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시골의 어머니들하고 산 거죠. 이곳에 당수고 뭐다 농사를 짓죠. 학교를 안 다녔어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안 다니고 글자도 몰리고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을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웃음> 아니 그럴리가 그런 그럴, 이런, 이런 기적같은 일이 있어요 아 공부 도 안했는데 저 마을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죠 어, 놀랍잖아요 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가는 게 공부였습니다 삶삶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공부였던 놀랍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반드시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에만 가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험을 잘 봐야 잘 산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공부였습니다. 삶이 공부였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공부라 그 말이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 게다 공부예요. 공부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 알고 잘못되면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바꾸는 거죠. 공부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고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공부요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어제하고 다른 오늘이 있을 때만 사람들은 발전하는 거죠 우리 양 선생이 꽹가리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치니까 옆에서 따라 쳤어요 이게 공부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 꽹가리친거 가르쳤 거니? 안 가르쳤지? 계속 치다가 보니까 이게 가락이 늘고 또 고저 장단 어떻게 하면 멋지고 뭐다 이걸 스스로 배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배워서 계속 써먹었어. 그러니까 잘하게 되어서 무형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한 달에 돈을 나라에서 얼마씩 주죠. <웃음> 세상에 좀 놀고 돈 받으니까 좀 부끄러운가 봐. <웃음> 보세요. 저 양선생께서 살아가는 게삶 자체가 공부였고 계속 치다가 보니까 잘 치게 되어서 저런 자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커다란 학교를 만들어서 저렇게 운영을 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네. 우리가 그양그 그 원장 원장이 뭐예요? 하여튼 네. 관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네. 그래서 살아가는 게농사인람 공부였고 삶이 공부였기 때문에 배움은 반드시 써먹었어. 배워서 써먹는 거죠. 그런데 놀랍기도 오늘날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해요. 근데 나오면 아니,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요. 정말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아, 아니 직장에서 무엇을 했간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30년 40년을 살아야 돼. 이제 이게 안 죽어 또옛날엔 그냥 좀 있다가 죽었는데 죽으면 편했는데 이제 안 죽어버려요. 안 죽고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아무, 아무 일도 없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웃음> 근데 나는 학교 생활하는 게 아, 배우는 것이었어요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나 많은 공부를 안 가죠 가르치면서 배운 거야 배웠더니 나와서 써먹잖아요 나는 책을 보고 아는 것보다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운 거죠 어머니한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아 사는 게 공부가 어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배우은 반드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책을 많이 보고 글을 썼으면 반드시 써먹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는 게꼭 고치고 바꾸면 되니까 똑같이 하면 안돼 어제하고 다른 오늘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남편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아내가 지루하죠? 아내가 늘 새롭고 신비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감동적이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새롭기는 커녕 신비롭기는 커녕 신기해 신기한 것이란 어제 하던 짓을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사람을 그한한 한 가지만 자랑하자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자랑하자면 우리 안사람 집에 있어요? 못봤어요 뭐, 뭐뭐 옆에 방 집에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안 갔죠? 네. 우리 한아 사람은 지금도 집에서 있으면 밖에 풀도 뽑아야지 꽃도 보고 싶지, 상추도 보고 싶지, 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책을 못 봐요. 그래서 하루에 차를 가지고 순창으로 나가요, 찻집으로 그래서 두 시간씩 책을 보고 와요. 아내가 그렇게 책을 보는데 내가 책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 쪽팔리잖아요. 나도 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달라져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발표를 하는데 어디 가서 그러면 내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한번 하라고 그러죠. 보면내 앞에서 해봐 그러는 거죠. 그래야 나가서 발표를 하니까 어제 하루가 고하다르게 달라져 있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동하는 거죠. 안 사람한테. 어, 진짜 말을 잘하네. 언제 그렇게 배웠어. 살림을 열심히 했더니 밥을 열심히 해댔더니 그렇게 느낀 거이더많아야다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 그말 공부란 달라진다. <웃음> 어저께 하고는 다른 오늘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고치고 바꾸면 되는 거죠. 부부간에 싸워서 잘못 을 누가 먼저 알아요? 본인이 먼저 알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 어, 이거참 진짜 내가 아, 진짜 내가 성질이 급하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 조심하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겠죠? 네. 근데 요요 요 앞에 나이 드신 두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쨌든 <웃음>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이드신 분들은 잘안 그런다. 그말해요이 아, 나이 되면요, 다기데 네. 그렇죠. 아저 형님도 <웃음> 뭐, 지금도 뻣뻣하게 뭐안 사람한테 물 떠와 뭐 어. 뭐. 물도와 뭐밥좀더줘국좀더줘 그러면 안 사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렇게 말해요. 다녀 그런 걸 스스로 하실 줄 알아야 되죠. 네. 응. 네. 그러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 자 어쨌든 그렇게 삶이 공부고 배움은 써먹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또 우리 어머니는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자, 제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맞추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요 그렇게 그렇게 막 자발맞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잠깐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나와요 자이 나무를 맞추신 분한테는 제가 제 시집을 한권 드립니다 자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겠습니까 네, 산, 생강, 산수유 산수유 산수유가 틀렸어요 생강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제일 일찍 피는 꽃나무입니다 이건 산에 살아요 산수유는 집 주위에 삽니다 사람이 심어서 가꾸고 산수인는 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재일를 지켜서 우리나라 산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아, 생강나무 꺾으면 생강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동백꽃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김유정의 동백꽃은 이 동백꽃입니다 선운사의 동백꽃이 아니고 강원도에는 선운사의 동백꽃이 그때는 없었어요 추워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동백이라고도 합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알았다고 말해요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던 거죠 이 나무는 다죠이나무뭔 나무예요 이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책을 안 드려요 손을. 손은 안드릴필요손들 손, 손 필요가 없는데 손을 드는 거죠 이건 드름나무죠 드름나무는 꺾으면 떠나고 꺾으면 떠나고 꺾으면 떠납니다 네 번째쯤 날 때는 가시가 같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종을 종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기 종이 이 나무는 뭔나무요? 자고더죠다 알기 때문에 이건 쉬웠나.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으라고 할 때만 책을 들립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제일 늦게 잎이 피는 나무입니다. 다 죽은지 아는데 숲이 이미 우거졌는데 끝에서 쌍이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꽃이 어오어요 바쁘니까. 네. 다른 나무들은 거의 다 꽃이 피 바쁘니까 올라오면서 꽃이 피어요 이제 졌죠 저 깊은 산에 정말 깊은 색깔의 저 꽃이 핍니다 이 나무 꽃이 피면 이 나무가 싹이 나면 이 새가 날아와서 옵니다 자손 드세요 아는 분. 네. 벌새 벌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이게 <웃음> 새가 무슨 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입니다 산에서 울죠 지금 새끼를 알을 품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있는 이 새를 안 보고 생각해. 요도체뭘 보고 살았는지. <웃음> 어쩌아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고저쩌고고저꽤고저니다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태가 깨꼬리가 온다이. 깨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참깨가 나고 보리타작하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얼른 받았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가 되었던 거죠.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았다고 말에요 참깨를, 깨꼬리가 울면 참깨를 심었습니다. 대단하죠? 보리타작갈때 토란이 났어요. 아이 모르는 게 없다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네. 책을 안 봤는데도. <웃음> 덕진면 깨꼬리는 강진면 깨꼬리하고 전혀 달라요. 이건 강진면입니다. <웃음> 우리 새이랑 달라요. 덕진면 깨꼬리는 이렇게 울라요 덕지 <웃음>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라요 덕지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라요 진짜 그렇게 울다니까 덕지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라요 왜 그렇게 오냐면 덕진면에 술집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술집이 하나도 없죠? 밥 먹을 가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덕진면에 저렇게 술값을 떼어먹은 조소방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전주 객사에서 모든 관리들이 잠을 자고 구일을 지나서 섬진강을 건너서 밤째를 지나서 갈 땀에 와서 잤습니다. 갈담은 엄청난 역이었어요. 어. 모든 관리들이 갈담에서 저녁에 잤습니다. 왜? 갈담에만 해가는 거가 그래서 갈담에 잤어요. 말도 갈아타고 그러니까 갈담은 엄청난 곳이었죠. 고려시대 이규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규보 시에 보면은 갈담을 지나며라는 시가 있어요. 놀랍게도 도치영관이 어떻게 갈담을 지났을까? 갈담을 지나서 나무를 깔라면 이 또랑을 건너서 이 사곡으로 갔어요. 갈담을 가다 뒤를 돌아봤더니 군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이런 식구줄이 있어요. 놀래가지고 내가 막다 찾았죠. 그랬더니, 아, 내가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 12개가 올 원님들이 다이 여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동네, 그 중원 있죠. 가게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깔째를 넘어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깔째 올라가면 그쪽 관리들이 다와서 기다렸던거죠. 그래서 거기도 술집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동네 그쪽에 술집이 많았을까 모든 장사치들이 다 우리 동네 앞을 지나서 전라남도로 갔어요. 근데 이 장사꾼들은 관리들하고 앉아 돈 뜯기요.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들은 장사꾼들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해. 그래서 중원이라는 데서 샀어요. 그래서 중원이요. 본, 원. 원. 장사꾼들이 찾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랑 이름이 개터야, 개터. 얼마나 개를 많이 잡아먹었으면 개터의개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갈음에 역사가 저 깨꼬리 울음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조수방이 중원에서 술을 먹고 3년이나 유상으로 먹고 술값을 떼어먹고 다른 집으로 가서 술값을 술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배신감을 느끼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네. 깨꾸려된 거죠. 지금도 덕지면 깨꾸려는 유상값을안 갚았기 때문에 덕지 조수방 3년 먹고 술값을 이렇게 굴어요. 근데조수방이 한두 명이면 안돼 덕지면에. 지금은 꾀꼬리가 울면 너가 그 할아버지가 술값 떼먹어서 꾀꼬리가 술값 내려라 울잖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덕진면 해문리 소재지 마을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지요 <웃음> 대단하죠? 보세요 그걸 다 쓰면 뭐가 되겠어요? 시가 되고 소설이 된다 그 말이죠 자연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빗나 뜬다 그러면서 장떡을 덮고 일을 나가면 비가 왔어요. 빗나 뜬다 그 말은 비가 얼굴을 든다 그 말이죠. 비 얼굴을 미리 본 거야. 아 오늘 비가 왔구나. 장떡을 덮었어요. 왜 장떡을 덮었어? 장떡에 비가 맞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장떡은 덮여야 해요. 비가 맞으면 안 돼요. 장떡을 덮고 들에 나갔습니다 그럼 비가 왔어요. 비 얼굴을 미리 봤다 그 말이죠. 귀신들처럼. 드러나줘 모든 것, 자연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앞산에 참나무 잎파리가 하얗게 뒤집어지면 사흘 후에 비가 온다 그랬습니다. 무등산에 참나무 잎파리가 하얗게 바른 불레 뒤집어지죠? 그러면 사흘 후에 비가 왔던 거죠. 옛날에 지금은 기후가 변해서 사흘이 아니라 한 잔을 기다려도 안 와요. 자, 자연이 하는 말을 다알아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거 한한 사람 <목소리> 선생님이 질문하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뭘까요? o m e in the way, sing up. I don't get the ball. I'm in the checker. You're i 소 so chucks. So c h 소 c 소텅, 소통, 소텅텅 이렇게 울어요. 소통. 그러면 그애에 우리 동네 흉년이 들었어. 왜냐면 솥이 텅텅 빈다고 울었던 거야. 근데 어떤 애는 또 솥꽉, 솥꽉, 솥꽉꽉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면 그애에 우리 동네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 시가 됐던 거죠. 진짜로? 아니, 그렇게 들렸던 거야. 왜냐면 농사 지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앞산에 느티나무 잎이 드문드문 비면 아 올해는 농사 짓기가 수월하겠다. 왜? 비가 드문드문 오기 때문에. 비가 느티나무 잎이 한골에확 펴불면 어 올해 비가 엄청 많이 오겠다. 다 그렇게 알고야 민감했던 거죠. 가치가 집을 높여지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가치가 집을 낮게 지면 올해 비가 적게 옵니다. 물고기 물에있는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라고 이면 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집을 가해다 지면 비가 많이 오고 저 안에다 지면 알을 나면 비가 적게 오는다 모르는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자연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서 어머니가 그 자연을 보고 말을 하면 내가 받아서 썼던 거죠 그게 시가 됐던 거죠 아주 간단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삶이 예술이었습니다 예술활동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예술활동이란 딱한 가지였죠 풍물이었습니다 농악이었습니다. 농악은 여기가 필목농악이니까 농악은 농촌, 농민, 농업, 문화의 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갈등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사이에 물싸움도 하지 뭐나무 싸움, 별싸움을 다 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장 아무리 싸움을 하더라도 딱 지키는 게 있었어요. 막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막말을 하면 다시는 저 사람 얼굴을 못볼 수가 있어. 지금은 막말을 해도 괜찮아. 아빠한테 살면. 그래서 안 나가면 돼. 저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안나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막말을 하면 마을이 깨질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막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싸워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번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태어나서 그 말을 자라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거짓말해서 들통이 나면 영원히 저놈은 신형을 못울놈며 그냥 딱 찍혀본 거죠 또 하나는 도둑질을 못했어요 절대 도둑질을 하면 안됐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스스로 나가거나 마을에서 쫓아버렸어요 이세 가지 것을 꼭 반드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대단했죠? 사람들이 도둑질, 막말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받아 그렇죠? 관리들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피같은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잘하더라고 돈을 주면 이 군의원이나 이 공무원들이나 이 국회원들이나 의이 정부 관료들이 정말 정직하게 돈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마치 그 돈이 지기 돈인 것처럼 해외여행은 너뭐 들려 그렇게 자주 가는지 가서 공부는 안 해오고 놀다가 오고 안해오려고 싸움이 나오고 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너으로 감옥에다가 대통령 두 분도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도둑질은 무서웠어.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든 도둑질은 놈들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나가 시끄러 자, 어쨌든 농사인 사람들은 그세 가지를 시키면 살았던 거죠. 농사인 사람들은 또 삶이 예술이었어. 예술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 그냥 살아가는 게 예술이었어. 예술은 농악만 했던 거죠. 보여서 갈등을 화해하고 이 꽃같이. 저, 저, 저, 보세요. 저, 그, 저 농악 그 사진을 보세요. 저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저게. 저 불이 마당에 불인데 농악하는 사람들이 구슬 친데 보면 꽃갈. 이 좌도 농악은 꽃갈을 써요. 왜냐면 하이 마당이 좁아서 이 상처를 긴걸못 돌려. 돌리면 석가리에 걸리고 걸음자리에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 상세만 번거지를 썼지. 번거지가 짧잖아요. 걸릴 것이 없어 어디에 좌절하면 마당들이 다 쪼봐 이 산골이라 그래가지고 다 꽃가루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농악을 하는데 보면 꽃가루를 쓸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들면 얼굴이 안 보여 농악을 하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장구재배가 됐든 됐던, 소고쟁이 됐든 다 고개를 약간 숙여요 그래야 저 불빛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저 불빛은 조명이었어요 어. 농악대들을 비추는 조명이었습니다 저 불빛을 따라서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밤을 세워서 농악을 치고 산을 쇠를 울리고 징을 울려서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유충을 죽였어요 유충의 부활을 막았던 거죠 쇳소리가 나면 그런 것까지 다 과학적이었다 그 말이죠 농악이 예술이었어 지금은 뭐다 속어친 거, 장고친걸다뭐 가르치고 배우잖아. 요 옛날에는 안 가르쳤어. 그냥 어떤 사람이 지게, 지게를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한에서는 낫을 들고 한손는잡대기를 들고, 어, 아, 요리놈이 이 장구가락을 잘해요. 그러면 너 장구쳐. 그러면 장구를 쳤죠. 맥 없이 혼자 나무대기로 이 깽가리를, 이두을 따닥, 따닥, 따닥 치는 거야. 어, 저거 깽가리 잘 치겠네. 너그러면 깽가리 쳐. 이렇게 말했던 말이죠. 속어도 지금은 다 이렇게 배우지만 옛날에는 속어를 일률적으로 안 가르쳐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은 다 이렇게 하죠? 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 다 자기가 알아서. 그게 진짜 웃겼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어를 그리고 <웃음> <웃음> 그랬잖아. 백색 양반. 꼭 그렇게 했어. 요그 사람 보면 진짜 재밌어. 못친 사람을 보면 더 재밌어요. 자 그렇게 삶이 예술이었다. 그 말이죠. 꽃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마늘을 다 깨서 다듬어서 다 걸어놓으면 사진작가들이 와가지고 그걸 찍어서 지 작품이라고 말해요. 아까 네? 생각에만 깨나을 것이다. 그렇죠. 어, 그러죠? 아까 <웃음> 이쁘잖아요. 네, 작품이었대요. 어. 산. 저 들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은 게 예술이었다. 그 말이죠. 제가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죠, 선생님? 됩니다. 어, 그래요? <웃음> 어, 그러면 이 얘기를 너무 길게 늘어놨네 근데 이제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거예요. <웃음> 내가 여러 가지를 가르쳤잖아요? <웃음> 네. 내가 아는 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돼요. <웃음> 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어, 우리 아, 기헐레이가 아직도 바로 한 다섯 시간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하도 교육방송에서, 교육방송 열, 열 번을 방송을 해달래요. 30분씩. 근데 1 0 번을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다 주제가 다른데. 근데 유일하게 나만 잘했어. <웃음> 교육 방송에서 보면 제가 나와요 강연은 게열 개가 네, 네. 거기를 보시면 돼요. 옛날에 시라한 영화도 봤어요. 아 나는 영화에도 나왔어요. 영화 아니, 배우 형이... 육지창동 감독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님 있잖아요. 그 감독님이 네, 나보로 영화 데뷔를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시는 안 나가. 네.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제가. 올해 있었던 그것도. 내가 스위스를 놀러 갔는데 어떤 사람 저를 딱 달려오는 거예요. 코가 큰사람이라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런 거예요. 시, 시에서 영화를 봤다는 거죠. 그냥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란 게. <웃음> 자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는 게 예술이었고 또 배우면 써먹었고 또 평생 공부해평 지금도 우리 당승부는 농사 짓잖아요. 평생 공부하고 자연히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삶이 공부였습니다 도둑질 안하고 거짓말 안하고 막말 안하고 살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구조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 그러면 못 써였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둬야 되고 이 나라가 전세계가 이 바이러스라는 알수 없는 것에 전세계가 올 수도 될 정도로 무서워요. 엄청 힘들게 살잖아요. 이건 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에 절대 그러면 안 되었어요. 이렇게 함부로 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저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자연을 이렇게 함부로 죽여놨기 때문에 이숙주들이 바이러스 숙주들이 어디로 갈 줄을 몰라가지고 사람한테 덤벼들었다고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공부는 사, 왜 공부를 하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짓으로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책 속에는 다 똑같이 한 줄로 줄이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들어있어요 보세요 지금 세상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글을 쓰는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글을 쓰는 거죠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야 양진성 선생처럼 구 n 을잘 채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h i and s a r a m i k 줄 i m a n w 면 사람이 그 c 안 되지. a r Taikon, s a r a m i k r 사 m a n Saramikriman. s a r a 시작 모든 학문 a n s a r a 인 i 인 r i m a n s 먼저 생각하는 거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 엄청난 이 시골 농사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문이에요 또 하나는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 남의 일이 아니다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언젠가는 나한테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그 말이죠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잘 관리했던 거죠 또 하나는 싸워야 큰다 그랬습니다 싸워야 큰다 싸우면 삶이 공부였기 때문에 싸우면 모순이 드러나요 자잘못이 드러나요 그러면 고치고 바꾸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워져요 그래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공부였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농사짓는 사람들은 싸우다가 보면 자잘못이 드러나서 잘못은 고치고 바꾸고 잘한 것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저 작은 이 작은 마을들이 계속 지속이 되잘 보존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세 가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나무일 같지 아니요다내일이요 나는 관계 잘 싸워야 되는데 비겁하고 졸렬하게 싸우는 거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어지도 하는 거죠 너무 잘못한 것만 들여다보고 없는 말도 다 꾸면서 때려주일 놈, 살려주길 놈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까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저 여보님이 늘 살면서 마지막으로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용태가 살다 보면 별아별 일이 다 있다. 그렇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처럼. 별일이 섰어 별별이다 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먼 수가 난다 그랬습니다 무슨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수를 찾는 것이 궁금합니다 저렇게 1년 내내 죽어라 죽자 살자 농사를 짓고 나서 저렇게 정을 대보름에 사람들이 오닥불을 펴놓고 술을 먹고 밥을 먹고 구을 치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술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농악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수가 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죠 다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몇년 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또 무슨 술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게 되겠죠? 이렇게 살면 이제, 이제 살기 싫지. 네. 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아이고, 나는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차를 타고 짐에 들려서 강연을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하고 나는 힘들어 난 죽겠어 그러는 사람은 진짜 죽어버려요 죽어야 돼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걱정하시고 여러분들도 있는 힘을 다 모아서 무슨 수를 찾아서 우리가 바로 반드시 빨리 코로나일9 시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